구원이란 무엇인가 6강입니다. 구원과 그리스도와 교회적 열매와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으로 감추였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은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교회적 삶의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의 의논 가운데 작정된 자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장 적당한 때에 말씀과 성신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의 사역 안에 거하게 됩니다. 물론 이는 성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을 변개시켜 그들의 강팩한 마음에 변화를 줌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부드러운 마음으로 성신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안의 신령상의 도리들을 성신이 보이신 도리들을 듣고 깨닫도록 하시며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내적 사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로서 각 은사에 따라 유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통일성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파기된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기에 이 중보자가 중심이 되지 않는 한 신인 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변모한 인간이 행여 꿈속에서라도 흠모할 만한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참된 자유와 원위와 거룩성을 상실한 인간의 본질적인 요청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의 영원한 간격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의 표준은 너무도 높기 때문에 타락한 혈과 육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자 그리스도와 그의 속상한 능력, 되갚아 물어주시는, 속죄하고 갚아주시는 그 능력만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참으로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누려갈 수도 없는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어떤 조건이라도 충족할 수 있는 것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을 눈으로 보아도 알수 없고 귀로 들어도 깨달을 수 없으며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사역을 덧입게 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저 믿음으로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의를 받아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평강과 안식을 누릴 뿐입니다 신자가 맺는 열매에 모든 법적 근거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 근거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공덕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매도 성신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행하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성과 사역 안에 개시된 나라를 증시하는 일이기에 그분의 능력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는 나타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단회적인 일이지만 성도들에게 나타나기에는 점진적인 성격을 띱니다 아직 우주적인 완성으로서의 구원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육의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헬라주의적인 사상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활의 날에 우리가 누릴 그 몸에 비하면 감옥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내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사명과 복을 점차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의새 생명의 역사는 보통의 경우 대부분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회복된 모습을 가시적인 공동체인 교회에서 외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교회아로서 자라가면서 주를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특질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빛되신 주님의 자녀로서 공동체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인데 이 열매를 맺어가며 동질의 그리스도의 생명성이 확인되는 자들과 사랑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주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책망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는 일과 육신을 벗어버리는 일에 힘쓰고 사탄이 미혹하는 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외적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무슨 선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의 결과를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사도바울의 경우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의 개시와 성신의 조명으로 구원의 지식을 받은 뒤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쏟았습니다. 단순히 증거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표지판 노릇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그 안에서 자라가며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존하며 그리스도가 잘못 증거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한 태도를 취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사도바울이 고백한 부분에서 보고자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조차가노라.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를 그림 언어로 다양하게 묘사하였습니다. 생명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비유하였고 친밀성에 있어서 교회를 신랑 되시는 분의 신부라 칭하였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에서 또한 불가침의 영역 거룩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였으며 모든 대적들에게 대항하여 진리로 터가 닦여지고 기둥이 세워지는 의미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 하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영적인 통일체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교회는 한성신 곧 그리스도의 영에 의하여 활력을 누리는 공동체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일꾼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실로 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학적 인정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적 예수란 그저 과거의 어떤 한 인물에 실존했었지 수 정도의 의미로 인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실질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언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은 필연적으로 바른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베풀어진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선 보겠습니다. 바울은 AD 60년경에 어, 주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뉘는데요. AD는 주후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신 해로부터 60년 후에 로마 목중에서 감옥 안에서 아시아의 로마 송령이었던 부르기아의 한 도시였던 골로세에 있는 교회를 생각하여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골로세 지역은 바울이 선교여행 중에 방문한 적이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골로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까요? 아마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온 에바브라를 통해서 고금이 증거된 듯 하고 이로써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그곳의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편지를 쓰게 된 주요 목적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전에 노예로 있다가 지금은 도망쳐 나와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의 전주인인 빌레몬에게 적절한 해명을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기회에 에바브라 편으로 전해들은 골로새교회의 소식에 대하여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는 적절히 깨우쳐주기 위하여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이 이제 문제있는 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세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어서 해명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비밀을 적극적으로 가르쳐나감으로써 실마리를 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 형태의 영지주의 교사들에 의한 기독론에 대한 곡해가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그리스도께 사용하는 그릇된 헬라 철학적 용어들에 대한 바른 해명을 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빼앗아 영적 세계의 피존물들인 천사들과 어떤 능력들에게 돌리려는 시도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물의 창조주요, 주가 되시며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는 분이시며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단호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방법이 결단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금역주의나 자기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지혜는 인간들이 고안해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인 비밀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역사적 인간 예수에 대한 연구가 판을 치고 있는 시점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신성에 대한 난도질이 극심한 이때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도덕적인 스승 정도로 혹은 묵시적인 선지자 정도로 혹은 타고난 지도자 정도로 평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하여 가현서를 주장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인성만 주장하는 것은 속죄사역과 관련하여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라든지 단번에 이희생자사죠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성취하신 사역의 결과를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무시하는 괴악한 것입니다. 그릇된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의 지식은 전혀 비뚤어진 교회생활을 낫습니다. 자기만 그릇 갈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도 함께 휩쓸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까지의 논리적 흐름, 그 맥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앞서 1장 초두부터 전개해온 바울의 논점을 보기로 합니다. 1장 1절부터 2절인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세에 있는 신실한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부터 8절까지인데 골로세 교우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 안에서와 각처에서 열매를 내는 것에 대하여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서 자라가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에서 인내하고 성도의 기업을 얻도록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대하심에 대하여 그의 인격과 사역으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보다 먼저 나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이시며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분이심을 밝히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는 사역을 하는 봉사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과 25절 오늘 본문부터 자신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방법과 증거 목적 등을 함께 기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사도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이유부터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을 이루려 하는 것인데 이방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골로세 교우들을 위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골롯에서, 골롯에서 1장 25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봉사자를 말합니다. 다른 일의 봉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봉사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봉사자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할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에 대한 정보의 전달자가 아닌 그 안에서 확인되고 검증된 실질과 결과가 있어야 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개시와 성신의 내적 조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개인의 사적인 동기나 목적이 이 일꾼됨의 자격에 전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지만 이 일꾼됨의 중심 원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봉사자로 사역을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점검하고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이방인 사역의 객관성을 입증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원, 한 몸이라고 생각하는 골로새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 아니고 이제 문제 있는 이 골로새 교회에 한 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쓰므로써. 그들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 교회를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과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증거됩니다. 거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위한 자신의 사역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이라는 특별한 단어로 규정지어 그리스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말씀 봉사자로서 증거하는 비밀한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옴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비밀, 미스테리온, 이 비밀이라는 용어는 종교적인 의미로써 사용된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 전에는 알수 없는 진리의 배등용어입니다.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예시대 사람들에게 감치어왔던 것이 이제 그의 백성들에게 확연히 나타났음을 기쁨과 만족감 가운데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비는 비밀이라고 어, 사용한 어,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왜 비밀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그리스토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과 의식들의 어두운 덮개 밑에서 교회를 다스려 오시다가 갑자기 복음의 교훈으로 그 빛을 밝게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까지는 단지 외부적인 모습만을 볼 수밖에 없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진리를 갖고 오셔서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온 세상이 구원의 소망으로 부르심을 받아 똑같은 영생의 기업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밝히 드러난 사실도 당시에 육신의 눈을 가진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였기에 나타난 비밀이지만 알수 없는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밝히 드러나지 않은 옛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을 주셨기에 이것은 알수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지혜로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영광이 작정된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난 것을 깨닫게 하여 알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성경을 통하여 예언된 보편구원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한 결과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도 풍성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요함, 지혜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등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이방인의 한 몸됨의 경의의이 신성의 풍성함을 묘사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방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작정하신 대로 역사 속에서 차례로 베푸시는 주권적 은혜의 범위를 알수 있는 기록입니다. 여기에도 인간의 종교적 행위나 공적이 가미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구원을 누림에 있어서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 그리스도께 귀착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말한 것을 구체적으로 골로의 교우들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말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 있는 모든 비밀과 모든 하늘의 풍성한 지혜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얻어집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칼빈은 골로새 교우들이 전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믿는 자 안에 영원한 소망으로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하게 되는 길과 그 목적,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사역의 일꾼으로 수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1장 28절부터 2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인류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 되심 안에 모든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필요성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파산된 삶에 누여, 눌려있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탈출구를 만들지 못하는 인간에게 유일무이한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바울은 이 영원한 인간의 소망인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함을 말합니다. 정치개혁이나 도덕성 회복으로는 불가능한 이 세상에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전파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회복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단자들과 같이 특수한 지식계층의 일부에게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계층의 사람에게 권하고 구체적으로 개개인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교육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골로세 교회에서는 이단적 성향의 지식인들이 편협한 계층에게만 지식을 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라고 하는 것은 그 편협한 자들을 염두에 두면서 골로세 교우들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우려 한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에 이르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니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이 증거하는 그 본질 안에 거하면서, 자신의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진력을 다하여 사도직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증거하는 본질 안에 자신이 거하지 않는다면 생명이 없는 것이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전해도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도리어 버름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것에 자기 공명심을 갖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버림받은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할 그곳을 남보고 들어가라 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바울사도는 자신을 이끌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성신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도 성신의 역사가 없이는 전원이 끊긴 전기제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바울은 그분의 역사심을 하 소멸하거나 그러니까 성신님의 역사심을 하 소멸하거나 근심시키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네, 그런데 성신의 인도라 할때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성신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로봇처럼 끌고 가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해도 자신에게는 그것을 이룰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신님께 의탁하여 나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신께서 자신을 인도해 가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적당히 간격을 두고 대충대충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쏟아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최선의 수고를 다하고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세 구절을 볼텐데요. 바울이 그 수고를 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는 것을 세 구절을 통해서 볼텐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게가치기도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막 받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대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개인이나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아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와 나뭇잎이 청청하게 나무에 붙어 있어도 때가 되어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붙은 자로서의 열매입니다. 죽게 온전히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주로 말미암는 은혜와 구원의 방도 안에 거하고 있다면 때가 되어 합당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절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망을 위한 열매를 절로 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성심의 열매를 낼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다. 장성의 차이에 따라 모두 같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삶의 방향을 보면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속성과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열매맺는 삶의 역동적인 원리가 교회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제시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 파괴되고 인간 중심의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앙, 이 지식신앙이 판을 치고 있는 배교의 현실에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열매를 맺어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그 자체를 증시하는 일로서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